누나가 할게요. 비켜주세요. 그럼 그렇지, 우리 엉덩이 치워주실래요? 뭐 뭐... 카비가 이미...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인간... 인간을 위해서 조금만... 오카카르가 어, 카비, 위오해 어, 강아지? <웃음> 아, 이거 박스 못 쓰겠다. 박스가 바뀌고 나서부터 잘안 열리네. 신발 박스처럼 이렇게 옆으로 빼는 형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들어서 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고 나서 잘안 빠져요. 머리, 머리야. 이보자 이번 브런치.. 아뭐 이번 베이컨 박스 테마는 브런치 카페인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구성품이.. 구성품이.. 말도 안나 이렇게 박 하기 우선은.. 우선은 저는 이렇게 간식 두 개가 들어있는.. 어! 어! 카피야! 간식이 두 개가 들어있는.. 그런 구성품으로 했고 이거 박스이미 못쓰겠죠? 이거 못쓰겠지? 좋은 박스였습니다이번거는 제가 포기했어요. 안타깝다. 야거 구성품 선택을 좀할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저는 간식 두개 기본 세트였던 것 같아요 간식 두개 그리고 이것도 알러지 같은 거 있는 친구들은 미리 체크해서 그거 기피해서 간식을 넣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이번 거 닭가슴살 미니 육포하고 오리 육포 오리 육포는 여태까지 베이컨 박스 하면서 처음 온것 같아요 거의 왔던 것만 와가지고 닭가슴살 미니 육포는 먹어본 적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는 이번 거는 뭐였지? 살균 탈취하는 스프레이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아담하네 그리고 노즈워크 토이 노즈워크 토이인데 한번 쪼여보자 음 뿅. 이렇게 주댕이들이 밀어가지고 이제 사이사이에 간식 같은 거 숨겨놓고 이것도 다 떨어지네 이렇게. 베이컨 사이사이에 베이컨? 베이컨 박스? 하여튼 아, 사이사이에 넣어놓는 거고 그냥 팬케이크도 어, 이거는 뭐 딱히 숨겨놓는 료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 띡이로 꼽힘비이 들어있고 물이! 혼나 야저뭐또 훔쳐갔어 <웃음> 이거봐 그리고 이거 얼굴에다가 씌우는거고 그리고 에 마지막으로 유산균 이게 엄청 탐나더라고요 요즘 애들 밥주면서 이것저것 해주고 있는데 아니 그 보조제 같은 거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저는 유산균이어가지고 유산균 들어있는 거 너무 다행이고 최근에는 머리가 새벽에 엄청나게 물똥을 싸가지고 온 집안에 설사가 가득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파나 패브릭 같은 거에 이렇게 집에 하나가서 있거든요 소독하는 스프레이가? 그거 열심히 뿌리고 다녔는데 이게 마침 딱 왔네요 다행이야 이미 너마가 되고 있고 카비 야야 <웃음> 야, 어디 들고 도망가 내놔 엄마 진짜 애들 다 들고 도망가 카비 엎드려 엎드려 지금 힘들다 어쩌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다리똥 묻혔어 얘 오빠 똥 묻었어 아무튼 <웃음> 이렇게 베이컨 박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전 사실 유산균이랑 요소 소독제 살 탈취제인데 딱 마침 필요할 때 와가지고 강아지 빨리 달라고 몰리다 누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간식 쳐다보고 있구나 아니 이번에 안 그래도 이벤트를 하고 계시길래 <웃음> 영상 찍으면서 같이 사진으로 좀 참여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튼 이번 베이컨 박스 리뷰 끝. 잘 갖고 놓은 아이고 토이에 이거를 아, 조금매 이렇게 흥가하게 뿌려가지고 건조시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강아지 이렇게 건조시키고 다시 넣어놓으면 되겠다 진짜 아무데나 다 뿌려야겠어 <웃음> 여기도 분명히 응아가 묻어서 한번 빤건데 별로 안심이 되진 않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 소파에도 조금 묻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묻었었던 부분 외에도 그주변에다가다 이렇게 뿌려주고 침대에도 애들 많이 올라가는 자리 위주로 근데 애들이 지금 아침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제가 이거 후기를 찍는 거여서 밥을 또다시 주긴 조금 그렇고 모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음 야채를 추가적으로 안 줬었거든요 사료만 주고 간식 주고 그래서 지금 병아리 콩이랑 버섯,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당근 청경채랑 시금치 이렇게 들어있는 야채 모둠믹스 제가 만들어 뒀던게 있거든요 이거를 한... 한 세달가량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어서 냉동실에 좀 얼려놨는데 이거를 원래 맥기 밤마다 조금씩 주는데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좀 괜찮아가지고 <웃음> 안줬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랑 같이 조금 넣어서 줄게요 보니까 2g씩 10포가 들어있는데 이 보면 1회 1포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단독 또는 사료함께 급여하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저는 야채랑 같이 오늘 먹을 분량의 야채랑 같이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포로 되어있고 그리고 이시컷 이게 되어있네요 이거대로 자르면 될것 같아요 이랑 같이 오 냄새가 좋아요 생각보다 양이 많구나 가기 것도 으씨드디 해볼게요 먹어! 먹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지는데 근데 다 핥아먹어서 남는 유산균? 그거 폰 없을 것 같아요 <웃음>